안녕하십니까? 저는 소윤이고요. 저는 소윤의 아빠입니다. 어떻게 오늘 하루 제가 부탁을 받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됐습니다. 부족하더라도 예쁘게 봐주시고요. 아 저를 말고요. 소윤을 예쁘. 아 갑자기 생얼이 나타났어요. 고구마 안녕. 난제 싫어하는데 쟤는 제를 좋을까? 제가 코가 조금 안 좋은데 고양이 빨고 지려라네어 그쪽 우리. 음. 오! 소윤아 저거 아빠 준거 아니야? 어쭈구리 어쭈구리 톡톡톡 오! 영어, 잉글리시, 러브, 뭐나? 오! 저거서 많이 봤는데? 소윤아 저거 나 아빠 준 거잖아 오! 저거 기가차게 은 거야 그렇지 어, 짜가지고 문져봐 확실히 뭔가 달라 아빠가 저거 바르고 나갔더니만 나보고 복톡수 맞았네 미친놈들이 왜? 쟤네들은 이런 건안 써봤거든 아빠는 니네 덕분에 써보니까 알겠더라고 딱바르고 그 순간 어, 바르고 그 바깥에 나가면은 확실히 뭔가 느껴져 촉촉하고 뭔가 피, 아빠도 피부도 좀 건성이잖아 안까지 좀 촉촉한 거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어, 르르, 르르 봐봐 뭔가 틀려 뭔가가 굿! 오케이 굿이지 어, 굿이라... 야 아직 안 끝났는데 그. 어 연지곤지 찍고 아, 연지곤지 아니고 연지곤지는 빨간거 파란거 헐그리 신호등인데 싹싹 문 대어주세요 옆으로 샥샥 톡톡톡 톡 안치냐 오케이 제대로 들어갔어 톡톡톡 예뻐 예뻐 됐어 임마 됐어 됐어 아, 그래 까보고 있네 또 그거 먹고 쿠션이구만 오케이 터치 뭘 놀랬나 도도도 도도도도도. t s 어쭈, 끝났어? 도도도도 o c t o r doctor, doctor, doctor, doctor, doctor, doctor, doctor, d o c t 만 눈썹 그 c t r d o 강원도 사투리 썩썩 발라봐 소소윤저저원원저저큼큼딱칠해해 b i 거 o 길게는 안 되고. 눈썹이 i t 눈썹 확튀 i 나는데 음, 아빠도 눈화장 a l i t 해볼까? 에이구 거울이냐? 에이구 저건 나도 모르겠다 아빠가 저런거 발라봤어야 알지 오우 색깔이 변하네 다르네 소윤아 너 짝짝이 눈 저래가지고 날려봤나? 아니라고. 방금 그 표정 아닌 아닌 표정이지. 뭐 이제 좀 인간이 돼가는 것 같아. 네가 봐도 신기하지. 제뭐 밖에 비 오냐? 중얼중얼 비 오는 뭐가 뭐 애우는 소리 같아. 다크 뭐야? 씨, 깜짝 놀리네. 그 닦고. 그 어흥 거울이구나. 휴대폰이냐? 저거? 아니구나. 화장품 그거구나. 뭐야 저건 또오 눈깔이 이상해진다 어쪼우리오 아, 쌍꺼풀 사는데 아 눈깔이 이쁘네 아 죄송합니다 눈깔이라 해서 눈 잉글리시라 아이 빨간거냐 저뭔 색깔이냐 오 저건 몇가지 색깔이냐 다 바르나 저또 칠하냐 번덕칠해라 번덕칠하지니저가 할머니가 봤다하면 니뭘 하겠나 저거 이 가시라야 눈깔이야 번덕칠한다 번덕칠한 그럴거 아니냐 니네 속눈썹이 별로 없는데 연장했구나 저건 뭐냐 또 그런 걸 아빠한테 보여주면 어떡하냐 저는 알지도 못하는 거 아는 걸 보여줘야 아는 거저눈안 찌르냐 저거 어우 겁나 아빠 무섭다 야야너 저거 옆눈으로 새까맣게 확 나가게 해봐 오페라 가수들처럼 저것도 이름도 모르겠다 아빠는 저런 걸아우 섬세한데 음, 어우 잘하고 있어 오야니 네 연예인 눈 닮았어? 어우 쟤 눈깔이 개..개 커 니가 <웃음> 네 시력 아주 좋구나 저거 눈으로 다 보이는 거 우리 아빠는 안경 안 끼면 안 보이는데 시력 좋네 오우 니네 완전 다른 사람 됐구나 넌참 행복해 아빠 닮아가지고 아빠 딸로 태어났으니 네가저 정도 얼굴이 딱 되지 너 쌍꺼풀이 참 이뻐 너 코도 이쁘네 아하 콧대를 세웠구만 대우 세운 코에 대해서 더 세우는구만 아주 나를 세워라 나를 코에다 뭐것도 세려고 그만 발라도 될거 같은데 또 바르나 어쭈 저거 뭐냐 또덤부터 수염 없애는 거나 저게 아 부드러운 소리네 오, 너 요즘 여드름체 지금 뭐냐 저거 뭘 보라고 씨. 뭐 어떤 거? 왼쪽 오른쪽? 떨어뜨려가지고 탁 잡히는건 니네 발음 되지 아빠가 알고 있는 붓. 오, 저건 알지. 볼터치. 볼터치. 저건 알지. 입꽉다 a 먹 e 라 e j a p a n e s 확실히 넌 훌륭해. 좋은 Japanese. Japanese. Japanese. Japanese. j a p a 냐냐 s e 루주 p a n e s e 입술 p a n e s e 아빠잘 모르니까 헤 저씨 주새끼 잡으면 입술이 저기 어디 씨. 꼭 주새끼 잡으면 빨간거 어 있지 저거 주새끼 잡으면 금방 잡으면 먹고 난 입술이네 저거 예쁘다 좀 뭐야 저거 색연필? 빨간색연필? 문방구 안팔지 저거 설마 문방구에 팔겠나? 만족해? 아 죽으리 이씨 너 아이고. 야 뭐야 뭐야 벌써 다 됐어? 어, 몇 마디 안 했는데 이제만 좀뭐 이제 조금 시작할려 하는데 벌써 끝났구나 고양이 안고 내께제제밥잘 먹나 저거 저꼬려 보는 거봐저 고양이 새끼 저거 다 끝난 거야 이제 제가 많이 서툴었어요 죄송해요 이쁘게 봐주세요